야, 안 돼. 안녕 그렇게 해봐, 아, 우리 분자기 뭐하요안장 안녕. 장품 화장품. 음. 화장품이 아니죠 우리 자기 화장하고 있어요라고 해야죠. 화장? 음.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라고 해야죠 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라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오랜만에 셔츠하 어, 팬츠 그럼 갈까? 갈까? <웃음> 그럼 뿅 할까 뿅? 뿅. 하나 둘셋뿅 뿅! 뿅. <웃음>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핑컴 다낭에서 제일 큰 백화점입니다 아 맞어? 다낭에서 제일 <웃음> 큰 백화점입니다 그거 들이 t h ì c t a n t 는이영화 라미란이 나온 영화거든요. 딱 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생일 쿠폰을 받아가지고 팝콘이랑 팝콘이랑 콜라는 공짜인 것 같아요. 얼마예요, 자기야? 음, 직원들도 몇명 없네요. 원래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Nước rồi nè. Đây là cái bắp nước mà tụi mình đã được uh, li đã được tặng trong tháng, tháng sinh nhật mà từ cái hồi tháng 3 mà nó vẫn còn bảo lưu tới ngày hôm nay luôn á Nghĩa là từ tháng 3 là nó đã đóng cửa bởi vì virus rồi cho nên là hôm nay mình mới nhận được quà uh, sinh nhật <cười> Thì tụi mình hôm nay đang xem phim gì ta? Họ, uh, cái gì nữ hoàng nói dối à? Là phim thà uhm. 이거 음, 약라고그 아, 마지막으로 진지? 본 맞아 마지거 막... 어때? 음, 아 진짜 재밌다 그래? 음, 가 제일 좋아? 막배 재밌지 여기서 지금 오빠가 본 영화가 그, 누가 제일 좋아? 태, 태그, 아니다 막배 다음 본 영화 있다 후회영화 후회 그 어떤 여자가 후회가서 메리하는 거잖아 아 그것 아 아 cái gì cái da lắm k ê b e u rồi. t mm. i 음. blah blah. mình o là phim c u c e m phim Việt n n h l 아, 아 으해너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오.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n 야, 가자. 응. 응. 야, look so gay. Okay. 아. 아, 진짜. 맛있겠다. <웃음> 우리 몇 번이에요? 네 번. 4번? 4번. 4번. mở vết cái phở để ngồi cho nó thoải mái á. Thật sự là khi mà mình xem phim mình cũng để nó ngồi im một chỗ được mình phải. Bên này mình q u a y cũng nên đi. Ấy ta. Ờ bây giờ t h ì tụi mình đã v à o lâu rồi m ì n h sẽ cắt video lại nha. Ấy.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2 hours later. Giờ xem sao bắt r ồ u 어, 영화가 기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저는 한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영화는 여기까지 끝났고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자기 왜 어디? <웃음> 와 자기 키커 보인다. 자기야 우리 책좀 잠깐 볼까? 너책좀 잠깐 볼까요? 어, 아니 여기 여기 여기. 너 코리안 북좀 있나? 음. 여기가 베트남의 서적이에요, 서적. 여기는 따로 한국 책은 없는 것 같아요. 번역 책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왜 우리 공주 예뻐. 네. 우리 걸어가는 팀 그래? 오더 걸어가. 네. 네, 오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아 네. 네. 겠어 나. 어 색깔 테로테러어 색깔 안 좋아 별로 아 진짜 이거 진짜 예쁜데어 왜이지? 어 파일한 거좀 괜찮아 파일거 입어봐 어어 어, 자기야 자기 이거랑 나 이거 이거 입으면 안 돼? 어? 안 돼? <웃음> 이거 뭐가 카푸야 <카프라. 웃음> 이거, 이거 이거가 공주 자기야 이거 공주고 내가이 공주를 구하는거야 네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가 진짜 너 릴리 페이머스 게임이야 어. 자기야 우리가 커플티 안돼? 응 어, 싫어 어? 야, 빨리 이뻐해 하나 둘 셋. 이게 뭐고 좀괜찮아 아니 이게 라이트 있으니까 어. 이거랑 자기 커플로 하면 안돼? 알았어, 그럼 나에스이에 SI 살게. <웃음> 음. 이거 왜 맘에 안 들어? 응? 음? 응? 음? Nope. <S> 공주? <S> 어 그리고 여기가 마리오. 오빠가 리를 구하러 가는거야 아 알았어 영상 오늘 뭐지? 오늘 영화에 오늘 영화에 오늘 영화에 오늘은 영화 보러 왔어요 리이 쌤쌤 오늘은 영화 조커 볼거에요 한국도 쫓코 진짜 많이 가 사람들. 아 한국은 이는 트렌디, 아이들 이 코이, 기이래 코이, 이 코이, 이 코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보 <웃음> 야, 액틴 조그만해. <웃음> 아, 야, 오늘 사드라 했는데? 왜? 비싸? 어, 진짜 비싼데? 여기 얼마 있지? 학으로 <웃음> 얼마 있지? 이제? 아, 12만 너무. 신닐이 여기 있습니다. 아저 영화야? 야 누가 더 좋아? 어? 제가더 좋아? 잘생겼잖아 오빠랑 저사람 누가 더 잘생겼어? 오빠 <웃음> 알겠어 <웃음> 우리가 2시 10분 영화보자 음 원래는 이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이 영화 별로고 어저 영화로 바꿨어요 저 영화로. 지금 예매 중이에요 야, 야 이거 안 봐? 안봐야 <웃음> 여자 너 치킨게 안돼 안녕 오, 아, 야, 이반도. 어, <웃음> 이렇게 팍팍이 있어요. 아, 예쁘다.